헬멧이랑? 네. 물어봤어? 아니야. 아니야? 야, 원래 이렇게 파크 갈땐다 타고. 그지요? 어, 맞아. 그 코라, 코라 친구들은 무조건 보호대 네. 타잖아. 그지? 아무튼 오늘, 오늘 예큰이랑 같이 코라 파크 가서 어, 파크를 한번 타볼 거예요. 제가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내가 그냥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해봤는데 잘내려가기는봤어 근데. 모르겠어. 이제 세게 뛰면, 그렇지. 세게 떠서 착제했을때 먹으면 안 되니까 못하면안 되잖아요. 안 바뀌는 되잖아. 줄. <웃음> 아, 어, 어. 어쨌든 내가 가서 잘 얘기를 할 테니까. 가자. 응. 예 큰이랑 같이 파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청소를 안 했네 오늘. 생각보다 큰데요. 그지. 평일이라. 정일이라 아무도 안 타니까. 아 그래? 이게 약간 비탈져서 여기 미니어포는 조금만 타면 바로 탈수 있어. 자고 있나? 아, 안녕하세요. 왔어? 네 안녕하세요. 이게. 중간 부분은 될까? 그 양쪽으로 요정도만 남기고 가운데는 깔려 있단 말이야 네. 영상이랑 많이 달라요 아 영상은 좀 낮게 나오나? 네좀 낮게 나왔어요 <웃음> 낮게 나왔어 일단은 내가 봤을 일단 이걸 한번 타봐야지 알것 같아 그지 그냥 베이직 에어라도 뛰어봐야지 이게 꽂히는지 안 꽂히는지 알지? 네 그럴 것같아 그냥은 그냥은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인라인 타는 애들도 인라인 타는 애들은 아직 한 번도 안 왔잖아. 인라인은 아직 한 번도 안 왔어 안 먹어? 써요. 먹지 않아? 네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그냥.. 그냥 내려가 음, 괜찮지 그냥 내려가는 거예크나 응. 음. 세게 어도 클리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지네 응. 이게 각이 좀세서 그런가? 그가 봐요 응. 천만큼완아니치 춘천보.. 이게 딱 중간 정도 아니에요? 안산이랑 춘천이랑? 그죠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이런.. R은 2 7 0 0여요점 박스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 5 0 0 문제는 스쿠터 타는 애들이 여기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호기심에 분명히 오는데 중요한 건 저기까지 못 가요 와서 애들 대부분이 산타가 오겠네 그러니까 동네 파, 파크랑 뱅크 이런 것만 타던 애들은 오면은 저, 저 작은 하프 응, 응. 응. 미니 하만 아, 진짜 저기부터 타야 돼요 <웃음> 저도 여기, 여기 왔는데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그런 애들 오면 아예 못탈것 같아요 어, 그치?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입장료를 결제를 했으니까 이제 코라파크는 기본적으로 보호장구가 다 있어야 돼요 헬멧하고 무릎하고 보호대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기 네. 일단은 저도 테스트하려고 이제 인라인을 탔고 이제 여기에 또 애들이 또 경준이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또 놀러와서 같이 한번 테스트 겸 타볼게요 저정도는 그 가야 될까요? 그렇지 그정도까지 가야 돼. 저기 나무 합판에 밑에 있는 선? 제일 끝에서 바로 밑에 선까진 가야지 클리어를 할수 있어요 중간에 저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도훈아 여기서 분명히 받쳤을 때는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안 빠르지? 어. 그렇지 잘했어요 아, 여기 코러파크에 오면 어, 동의서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어, 여기 시설 이용할 때 안전에 관한 동의서 니까 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동의서 동의서를 꼭 써야 돼 어, 비가 안올 때는 이렇게 스펀지 풀을 네, 천막을 걷어서 <웃음> 이 정도만 될것 같은데, 애들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모자르는데? 아 이거는 춘천보다 음. 또 또빠져나게더힘는데 그렇지, 이게 더 쫀쫀하니까 스펀지가. 오, 응. 엄청 높다스폰지 어, 어. 엄청 좋은가. 어. 어, 방금 돈벌레 지나갔어. 아, 돈벌레? 괜찮아. 돈 <목소리> 부자 될 거야. <웃음> 예크니가 백플립 360을 한대요. 춘천이야. 속도가 달라서. 아, 속도가 달라서 일단 트라이. 야, 정식 오픈하고 처음으로 스펀지풀 개장. 노. 둘다 하겠다. <웃음> 근데 저기 올라가면 팀이진 너무, 너무 할것 같아가지고 어때? 그치 하 <웃음> 뭐야? 여기 <웃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뒤 있는 줄알았는 없네? 없어 없어 이만? 응? <웃음> 응 근데 이제 많이 내리면 이제 완전 <웃음> 영웅아 어때 근데? 괜찮아? 스펀지? 근데 좀드라빈이 힘들지? 네 <웃음> 전부 다 페달을 아아야되겠구찮굿 응. 저기 올라찮아괜괜찮은것같아그찮 저기가 그나마 속도 낼수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10번 그러니까 이상, 10번 이상, 오면번이 10번 이상, 오면 주말마다만 번도 10번 정도 되니번 주말에 다오이일에한이번씩 오면은 번이이번번 음. 골반 골반이 살짝 돌아갔어 근데 여기는 조금 그냥 베이직 연습할 때는 이쪽 저기서 끝에서 출발해서 여기 끝를 밟아서 가면 그나마 좀 연습하기 괜찮고 베이직은 조금 이제 센 기술 하려면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출발을 해야 속도를 좀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어구자 오. 오. 여기서 조합인을 해요가오플레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아까처럼 원풋으로 프론트 때오오오 오, 높아 오오오오오오오에 있는 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요번엔모 잘랐어. 전에서 받치고 내려올 때 중간에 내려왔어. 어. 야, 저기까지 속도는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좀 성급했어. 괜찮어? 여기 코라파크에서 조금 잘 타는 방법 팁 알려드리면 어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하던지 저기서 출발을 할텐데 쿼터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라인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쿼터의 제일 꼭대기에 바로 밑에 선이 있죠? 하판 연결된 저 선까지는 선 최하 저 선은 밟아야 돼 그래서 저 선에서 딱 밟고 내려올 때 정말 제대로 펌핑을 딱 해서 느낌이 좋으면 여기 박스에서 트릭을 하면 성공이 되지만 저 쿼터에서 어 잘못 밟았으면 펌핑하면서 내려올 때 힘을 제대로 못 주면 여기서 제대로 기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파크처럼 좀 길이가 폭이 넓으면 준비할 시간이 많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어 평지는 그냥 하판 하나 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에서 올라가다가 턴에서 받쳐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 이때 안정적으로 딱 펌핑을 하면 트릭이 여기서 성공을 하지만 할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저기서 뭔가 조금 삐끗한다던가 뭔가 좀 자세가 이상하다던가 힘을 제대로 못 받으면 여기서 조금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코라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저기 쿼터에서 올라가면서 받칠 때 받치고 내려올 때 내가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 기술을 시도를 하면 됩니다 무리해서 느낌 안 좋은데 해봐야 에어 높이도 안 나오고 트릭도 잘안 돼요 여기서 오늘 타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찍은 영상들도 보면 은 대충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저기 쿼터에서 준비를 딱 내려오면서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준비를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간에서 준비해봐야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버님 네, 들어가세요 돼요. 돼요. 네. 야 이건 된거다 이건 된거야 진짜 그냥 헤거든 <웃음> 오늘 예크니 플레이어 성공? 성공이라고 해야지 거의 저게 약간 레지가 먹어서 다음에 또 와서 응, 다음에 또 와서 하고 오늘 코라 파크 재밌게 잘 탔지? 네 엄청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었는데 좀 <웃음> 네. 스케일 커가지고 어떻게 타나 좀 그랬는데 네, 조금... 타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아무튼 처음 타는 친구들은 조금 몇번 와서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하루를 타더라도 바짝 열심히 타서 적응하면 재밌게 탈수 있으니까 네. 어비 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여기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여름엔 지금 조금 모기가 많아서 조금. 모기도 아, 많고 네. 너무 더워서 여기 짐질방급이에요. 네, 짐질방급 네. <웃음> 정도 되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따뜻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